제가 안검화술을 원래 하고 싶었는데 음. 졸린 눈이랑 음. 좀 약간 무서운 눈? 음. 네. 오해를 그 받을 수 있는 눈 네. 오해를 아. 받을 수 있는 눈이어서 부모님 보여드렸는데 반응이 너 누구 딸이냐 물어보시고 음. 어머니는 그 병원 소개해달라고 음. <웃음> 하시고 아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지금 직업으로는 춤을 추고 댄서를 하고 있는 임수연이라고 합니다 눈, 코, 지방이식을 하기로 했는데요 어, 눈은 안검하수, 앞트임, 지방 재배치 코는 콧뿔 축소랑 비주랑 콧대랑 그리고 지방이식은 이마, 볼, 턱, 팔자주름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네, 내 얼굴로 하고 싶은 거는 당연히 뭐 다시 SNS 활동을 하는 거겠죠? <웃음> 제가 포토샵을 독학해갖고 지금 어느 정도 프리랜서 준 프로에 있어요. <웃음> 네. 네. 안녕하세요 수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술하고 부목되고 4주가 흘렀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자연스럽게 됐죠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린대로 자연스럽게 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연님? 네. 오랜만이에요. 아, 네. <웃음> 오늘, 부목대로 네 오늘 부목 떼러 왔어요? 네. 부목 떼고 또 어떤 거? 오늘 부목 떼고 여기 코 안에 실밥 제거하러 음... 왔어요. 뭐 아프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네, 아프거나 그런 건... 붓기도 많이 빠진 것 같고 네. 괜찮네, 지금. 알겠습니다. 한번, 저, 보목이랑 실밥 제거하는 거 한번 볼게요. 네. 네.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네. 그렇죠. 네. 오늘 또 봄에 떼고 했으니까 네.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해요. 예쁜 걸로. 네, 알는 걸로.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댄서로 활동하고 있는 임수연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한 3개월 만이죠? 네. 네. 지방 재배치랑 네. 눈 절개랑 네. 안검하수 정, 절개랑 네. 그리고 앞트임이랑 네. 코, 응. 볼 축소랑 응. 코랑요 응. 그리고 얼굴 풀페이스 지방 인식했었어요 제가 원래부터 옛날에 그 눈을 안검하수기라고 하죠 그 음, 음. 눈을 제대로 못 뜨는 게 심했어요 그래서 아. 막 이마로 뜨고 이래서 어. 그래서 제가 안검하수를 원래 하고 싶었는데 음.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 졸린 눈이랑 음. 좀 약간 무서운 눈? 네, 네. 오해를 그, 받을 수 있는 눈 네. 네, 오해를 아. 받을 수 있는 눈이어서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냥 음. 편하게 음. 어, 눈 그렇구나. 뜨고 다닐 수 있고 네. 그래서 네.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코는 옛날에 음. 제가 그 버릇 막 이렇게 들어 올리는 버릇 때문에 음. 그래서 돼지코처럼 이렇게 코가 아. 좀 약간 펑 퍼짐했어요 아.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코구멍이 넓으면 은 부기 나간다 이런 것도 있고 <웃음> 제가 뭐 어떤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도 네네. 너무 코구멍만밖에안 보여서 네네네. 그래서 코 수술을 원래 하고 싶었어요 하, 그러셨구나 병원 원장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네. 제 얼굴에 이번에 눈, 코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풀페이스 지방인식까지 같이 하면 은 윤곽이 더 잡히고 좋을 거다 라고 음. 말씀하셔서 그래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떤 얼굴의 조화? 네, 얼굴의 조화 때문에. 그렇죠. 통증이나 붓기는 사실 엄청 저는 심한 타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네. 막 주변에서 너는 수술 타입이다 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하, 했는데 사람들이 야너 어땠어? 어땠어? 물어보면 괜찮았어 수술할 때만 엄청 아프고 음.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붓기는 많이 없었어요? 네 붓기는 많이 없었어요 음. 제가 원래 여기 눈을 아웃라인으로 크게 해놔고 음. 눈이 이게 어, 붓기가 왜 이렇게 안 빠지지? 라고 생각했는데 음. 이게 그냥 라인이었더라고요 <웃음> 네, 점점 그냥 이 얼굴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느낌이어서 음. 아. 네 아무래도 제가 안경을 많이 선글라스 안경을 쓰는데 아. 코 때문에 아직은 쓰지 말라고 하셔갖고 그렇죠. 그래서 네,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못 쓰기도 하고 네. 그리고 마음대로 이제 코를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 없다는 점? 네. 부모님 보여드렸는데 반응이 너 누구 딸이냐 물어보시고 음. 어머니는 그 병원 소개해달라고 <웃음> 하시고 아 어머님이 이제 하시고 싶다 예 네. 남자친구는 어잘 됐다고 음. 네가 원하는 선택이었으니까 음. 후회 없으면 너무 다행이라고 네, 친구들이나 네. 주변 지인들은 뭐예요? 주변, 주변 지인들은 너무 약간 자연스러운 나머지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아 그래요? 네, <웃음> 네 월, 워낙 제가 화장을 지금보다는 빡세게 하고 다니니까 세게 수, 그걸, 짙게 하고 다녀서 그 스모키 화장이라고 하나요? 약간? 어네그렇죠제 어... 주변 사람들은 너무 그게 일상화된 사람들이어서 진한 화장에 똑같이 하고 다니면 은 수술했다고 제가 얘기를 안하 몰라요 잘 어, 어느 정도 지금 메이크업 하신 거예요? 거의 새걸 수준이에요. <웃음> <웃음> 거기 안에 인테리어가 약간 그레이 음. 쪽으로 돼 있어갖고 좀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성형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음. 그런 성형외과라는 익숙하지 않은 곳이어갖고 음. 엄청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초반에 뭐가 막 찍을 것도 많고 상담할 것도 많잖아요. 음. 그래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아. 어잘 생기셨다. 잘 생기셨다? 네. 어. 이 분야에 되게 경력직 같은 그런 여유 있는 모습이 느껴진다. 어 그래요? 네. 되게 제 아는 삼촌, 아는 선배 같이 친근하게 상담을 해주셔 갖고 음. 그래서 되게 어 이분 장사 하시네 이런 느낌, 약간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음. 그냥 편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많이 걷기 최대한 음. 저는 그냥 하루에 만보씩 만보 이상은 채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밖에 바람 쐬면서 돌아다니고 물 많이 마시고 음. 그리고 짱기 없는 걸로 먹고 음. 그렇게 생활했어요 저는 마음을 편하게 가지셨구나 네, 편하게. 네. 음... 당연히 만점을 드리고 와우. 싶어요 원래 제가 화장을 해야지만 나갈, 나갈 수 있었는데 새 걸로도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확실히 화장 시간도 줄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 외에도 그냥 사진을 찍으면 은 기본 카메라로도 찍을 수 있고 이래서 네, 훨씬 만족도가 엄청 거의 100, 100 가까이 다 됩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그걸 나중에 할걸 보다는 그냥 정말 하고 싶을 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그냥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고민이 너무 된다, 너무 컴플렉스다 생각하면 은 그냥 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예뻐지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이에요. 벌써 수술하고 4개월이 지났는데요. 저는 풀페이스 지방이식이랑 눈, 코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은눈 수술 자국도 많이 없어지고 코도 자리를 잡아서 너무 자연스럽게 잘된것 같아요. 그리고 풀페이스 지방이식은 잘 생착이 돼갖고 얼굴형이 더 입체감 있게 살아나게 된것 같아서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